정상 체중이 될 거다. 몇주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산인데 보수공사도 하고 말끔하게 관리가 되었다. 사람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관리는 정말 중요하구나 싶다. 오늘도 나를 관리하자. 아니와. 게스라이팅 눈치 보는 개토끼. 몇번 도망갔더니 거리우지 잘한다. 처음 이 산도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도 존나 힘들다. 산은 그냥 힘들어. 관절에 무리만 없으면 등산은 다이어트 1티어 운동이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런지 바로 툭툭 걸리는 줄넘기 거칠어진 호흡을 진정시키는 리코더 호흡 다이어트 1티어 운동 허위 다이어트 전문가 살토끼 눈빛만 보면 알수 있는 개 코트 각 서로의 호흡으로 완벽한 개 코트 완벽한 개 코트 자세는 얼마나 개를 안정감 있게 안고 있느냐의 싸움이다. 그거 너야. 축구선수에게는 잔디구장, 나에게는 마늘구장, 잘 크고 있는 나의 마늘운동장 턱걸이 수련은 두개를 향해 달려간다 턱걸이 한개 성공 이후 짐링을 사용해 관절 부상을 최소화한다 링 풀업은 그립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한다 껌딱지 개토킹 평소에는 안올라오는데 오늘따라 머리를 한다 네. 입구 컷. 성과 나온다, 개토끼.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짖는다 0.4kg 감량, 87kg이 눈앞에 와 있다. 87kg이 되면 치트. 구워먹고 남은 닭발을 처리한다. 제로칼로리 핫소스를 이용한 버팔로 윙 닭발. 아니지, 발이니까 버팔로 풋을 만들 거다.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0칼로리 소스 미국 형아들이 닭날개를 사용해서 버팔로 윙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이다 미국의 맛이 나는 닭발을 만들어보는 거야 연육 작용에는 타바스코 소스 소스의 신맛이 닭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양꼬치 시즈닝으로 향신료 맛을 추가해준다 매운 음식에 설탕은 필수다 다이어터의 설탕 스테비아 많이 넣으면 너무 달다 살짝 흘려준다 새싹보리 분말 이런 거 음식에 넣는 사람은 연락처 차단해라 미국 현지의 맛 파마산 치즈로 마무리 간을 해준다. 1시간 냉장보관 들어간다. 이제 볶음은 끝이다. 개간단 버팔로프. 파 추가. 부족한 불맛 추가. 아직도 불맛이 부족하다. 치트키 점점 다이어트에서 멀어지고 있는 버팔로프. 음식은 보기 좋게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시식평가 버팔로 윙 소스를 사용해서 버팔로 윙 맛이 난다. 10년 전 뉴욕 브로클린 브리치 옆 파크에서 돗자리 피고 소주랑 먹었던 버팔로 윙 맛이랑 비슷하다. 이것이 코리아 버팔로 치킨풋 나름 설탕도 안 넣고 당류 탄수화물도 없는 소스를 사용했지만 염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 평소보다 짜게 먹는 느낌이 들어서 실패한 다이어트 음식 같다. 내일 최종보면 답이 나오겠지 최종 답은 내가 납니다 처먹은 만큼 빼고 잔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알았어 알았어 너 봐야지